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편집점이랑 그런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약간 발표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웃음> 그래서 편집점 없이 갈 예정이라서 약간 말을 먹거나 더듬는 부분이 있으면 넘기시면서 들어도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최대한 축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근황은 저번 5월에 6개월 만에 원장 선생님한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서 받았는데 결과가 저도 그동안 괜찮았고, 그동안 생각한 것도 있어서 제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닌다고 했고, 원장 선생님도 이렇게 제 다리를 이렇게 좀 돌려보시고 하시더니, 많이 괜찮다고 이제는 뭐 수영이랑 사이클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수영이랑 사이클 허락을 대도 받았고, 수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애매해서 한 7월 정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근데 헬스 중량 같은 거 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들어가지고 한음 수영이랑 사이클 같은 거를 그래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재활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무조건 하고 있고 만약에 수영이랑 사이클을 하게 되면 집에서 하는 재활을 줄이고 이 해당 운동들을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은 1년 뒤로 건강검진을 예약을 받았습니다 음. 현재는 뭐 걷기나 그런거에 있어서 약간 뛰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한, 한 만걸음에서 만사천걸음을 한꺼번에 걸으면 약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건강한 사람도 약간 좀 한시간 반 정도 계속 걸으면 약간 피곤하지 않나 싶어서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요새 발견한 거기도 하고 제가 요새 독서실에 좀 오래 앉아있어요 한 못해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거기는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의자가 뭔가 독서실이나 그런 데처럼 기능성은 아니고 정말 카페 의자인데 등 약간 좀 있는 카페 의자여서요 약간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의자예요 기능성은 정말 하나도 없고 기능성뭐 등받이랑 팔걸이 있고 그게 다데여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2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뭐 듀오백 같은 좋은 걸 앉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음 이번에 한 10시간 11시간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허벅지 뒤쪽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 생긴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 뭐 앞에 뒤에 옆에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허벅지 뒤쪽에 이 가운데 부분에 근육이란게 처음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축구할 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었을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 최근에는 확실하게 생긴 건 지각을 하고 해당 부분도 이렇게 단련을 하고 재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의지가 오래 앉아 있으면 해당 부분이 아팠습니다 었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의자 끝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곡선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허벅지가 아랫부분이 눌려서 해당 부분 쪽에 근육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스트레칭을 해라 아니면 뭐 재활치료센터를 뭐 치료센터를 가라 걸었는데 저는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돼서 음, 결국에는 이 눌리는 부분만 개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자에 방석을 하나 사서 깔았습니다. 방석도 그냥 백화점에서 파는 뭐수험생 방석 요렇게 돼가지고 그냥 약간 예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앉는 건데 <웃음> 굳이 이게 아니라 그냥 방석만 깔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높이를 좀 줘서 평소에 앉는 게 약간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허벅지가 좀 눌렸다면 니단음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갈게요 어 해당 거기 독서실 의자가 약간 이렇게 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발이 발을 요렇게 앉아서 위치를 하면 이 튀어나온 부분에 허벅지가 눌리니까 그렇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다가 방석을 하나 이렇게 깔아주고 차라리 내가 어 약간 미끄러지듯 하시게 앉는 방법이 있더라도 요 의자에 허벅지가 눌리는 것을 최소화하자 그 생각을 해서 쿠션을 샀고 쿠션을 산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요통증이 아예 다 없어졌어요. 요거를 하면서 집에서 뭐 제가 올렸던 벽에서 다리 기대는 스트레칭을 하면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수험생이나 직장인분들처럼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의자가 기능성이 아니어서 요렇게 끝에가 혹시나 튀어나와서 허벅지를 눌러서 아픈 것이라면 이렇게 쿠션을 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쿠션을 사도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 뒤쪽 스트레칭을 많이 해라 이거는 뭐 어딜 들어가든 다 공통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이두 가지를 병행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걸 한 번도 못 느꼈었는데 심, 학, 심지어 학교 책상이나 그런 데서도 아마 그때는 허벅지 뒤쪽에 근육이 없었고 지방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눌렸기 때문에 별 그냥 지장이 없이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아무튼 문제는 요거랑 스트레칭을 해결하시면 되고 3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년 차 잖아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느꼈던 거랑 올해 6월에 느꼈던 거랑 것들 중에 걷기가 있지만 또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그 통증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밑에가 한총네 가지 정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앉아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니까 무릎 연골은 이제 1년 차니까 아픈 게좀덜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아팠던 것 같다. 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이 무릎 연골, 그 무릎 정 가운데? 무릎이 요렇게 되 있잖아요. 이 가운데 동그란 뼈가 있잖아요. 실개골리는요뼈뭐 가운데나 이렇게 내가 아픈 건 아예 없었어요. 지금 2년 차에는 작년에는 가끔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무릎이라고 쳤을 때 여기가 허벅지라고 치고 여기가 종아리라고 치겠습니다. 정강이라고 칠게요. 정강 종, 종 네. <웃음> 그쪽이라고 치는데 옛날에는 요 슬개골 주변에 위쪽에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아팠다고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두드리고 문지르고 뭐 볼펜을 이렇게 누르면서 지압마사지를 해주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2년째 때는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아예 없어졌고 무릎 피로도도 많이 줄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한 그래도 한 6-7시간 근무를 하면 다섯 여섯, 일곱 시, 7시, 여 시간, 일 시간 근무하는 중에, 그래도 계속 한 시간에, 10분꼴로는 계속 스트레칭을 했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칭을 좀, 약간 좀한 네다섯 시간에 한번할 정도로, 무릎 피로도 없어지고, 근육에 대한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서실을 한번 옮겼는데, 어, 제가 책상의 중요성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랑 이렇게 무릎이랑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무릎에 사람이 앉잖아요. 그러면 책상이랑 이렇게 무릎 사이에 의자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책상이라고 칩시다. 책상이랑 무릎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제 상황은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최대한 다리가 의자에 있으면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쭉 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쭉 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간이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확보가 돼있었어야 돼요. 이전에 다녔던 독서실은 정확히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을 구부리면 바로 무릎 아래 책상 공간이 있는 그래서 그때는 좀 있었어요. 그게 한 3개월 전인데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있었어요. 공간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이 공간이 약간 이 수직에서 앉았을 때 수직에서 좀더 90도 이상으로 다리가 벌어지게 각도가 지금 좀 공간이 생겼거든요 여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지금 그때도 한번 메일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프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무릎을 펴야 되니까 책상을 좀 깊은 걸사라고했었습니다 그때 책상도 보면 깊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사무실에서 쓰면 은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쓰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앞이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건 대부분인데 뭐 널찍한 책상을 쓰면은 상당히 넓 제, 저, 저의 제 집에 있는 책상도 깊이가 한 80cm 정도 돼요. 제가 팔을 이렇게 쭉 뻗었을 때 팔이 끝까지 닿지 않는 정말 깊은 책상이거든요. 네, 팔을 이렇게 쭉 뻗어도 끝까지 닿지 않아요. 이런 책상에 앉으면 무릎 피로가확 전혀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라는 말을 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당히 많이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제어를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무릎 통증이 이렇게 허벅지 주변 통증도 아예 없어진다 요게 없어진 거는 지금 되게 신기하네요 그 정도가 있겠고 어... 많이 괜찮아졌어요 <웃음> 1, 2, 3번을 종합해 줬을 때 많이 괜찮아졌고 제가 요청 댓글을 한번 받았는데 뭐 눕는 자세라든가 뭐 의지 않는 자세 바닥에 앉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웃음>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랑 저의 차이점은 허리입니다 저는 허리는 좀 괜찮은데 이분이 허리가 약간 좀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어 약간 그러니까 좀제 자세를 알려드리지만 걸러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눕는 자세는 단하나예요 옆으로 눕지 않고 그냥 정자세로 눕는거. 이렇게 다리도 편하게 팔도 편하게 그리고 뭐 시선은 뭐 옆으로, 뭐 옆으로 눕거나 그런것도 전혀 없고 엎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누우면 돼요. 저는 뭐 허리 밑에다가 뭘 깔고 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허리 밑에 옷만 접혀 있어도 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허리 밑에다 뭘 눕는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드겠고 저는 단 하나 그냥 정자세로 이렇게 바르게 누워서습니다 의자 앉는 자세는 저도 최근에 연구,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의자에 앉는 거에 따라서 연골이 아프기도 했고, 허벅지 근육이 아프기도 했고, 뭐 전체적인 신체 피로도가 높기도 했고, 이전, 이전에 이전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무릎과 허리에 통증 연관성도 있었기 때문에 앉는 자세로 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최대한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리를 곧게 펴서 등받이 기대요. 그러면 확실히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지지가 되고 엉덩이도 깊게 들어오면서 어... 허리를 숙일 일이 없는 거죠. 보통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데 그게 아니라 등받이, 등받이를 이용하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의자를, 땡기, 의자를 이렇게 땡기면 돼요. 보통 허리가 숙이는 건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음, 엉덩이를 넣고 허리를 등에 붙여서 하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항복등맞이 기울기 설명을 했고 엉덩이는 뒤에 붙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 풀거나 뭐할때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일자로 해놨다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울여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맞은,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있을 때 제가 이쪽으로 만약에 틀어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가 땡기고 여기가 다 아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몸을 쑥으리면 이쪽이 땡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허리는 그래서 항상 등받이를 이용하기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왜냐면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꼿꼿이 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엔 피로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쑥 넣고 깊숙하게 기대서 편하게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했는데도 허리가 좀안 좋으면 은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허리 받침대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플랭크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허리 운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무릎 같은 것도 2년이 지나서야 좀 빛을 받기 때문에 특히 허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무릎만큼이나.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또 재활 운동이나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꼬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음, 건강이 좀 좋아졌다고 아주 그냥 건방지게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웃음> 무릎이 아팠던 기억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리 절대 꼬지 않습니다. 음 절대라는 말을 참안 좋아하는데, 다리는 절대 꼬지 않아야 돼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리를 꼬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꼬고 있으면 한쪽 다리의 그 무게를 한쪽 무릎이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뭐 골반에도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무릎에 안좋기 때문에 다리를 안 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제가 <웃음> 보고 나서 어 죄송해요. 댓글을 제가 보고 나서 음 저도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스 저희가 버스 안에 이렇게 쩍벌남이 있고 뭐 다리를 오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매너를 떠나서 저는 무릎에 약간 좀 제일 부담이 안 가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발바닥을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벌려서 앉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좁혀서 앉기도 하고 뭐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음 이게 젓가락을 일자로 놓듯이 일자로 약간 일자를 지향하면서 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스쿼트를 할때뭐 다리를 이렇게 벌리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최대한 무릎과 이렇게 다리를 음..뭐라 그래야 되나? 요렇게 있다가 저는 스쿼트를 할 때도 요렇게 내려갔다가 그냥 요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일자로 있으면 그대로 그냥 굽혔다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약간 개구리 자세를 취한다 어깨 넓게 취한다? 발을 요렇게 모양을 취해서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내려갔다가 다리가 굽어지는 게 이래요. 사이드로 내려갔다가 사이드로 이렇게 일자로 펴고 사이드로 내려갔다가 일자로 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일자로 펴다 일자로 올라오고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약간 허벅지 위쪽 근육을 약간 힘을 주고 스쿼트를 한다 생각을 하게 일자로 그냥 다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신체고도상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서 앉을 수는 없어요. 약간의 쩍벌람 자세지만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니라 요러, 요 정도까지 피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다리를 하되 허벅지가 이렇게 붙지 않고 약간 허벅지를 띄워서 일자로 피는? 그렇게 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하듯 일자로 일자로 다리를 펴서 앉고 그 다음에 발바닥을 최대한 전부 붙인다는 걸 약간 좀 신경 써보세요. 그러니까 발이 좀 벌어지고 발이 좀 모이고 하면은 결국에는 발바닥이 다 붙어있지 않고 요렇게떠 있거나 요렇게떠 있더라고요. 스쿼트 할 때도 스쿼트 할 때도 발바닥이 다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야지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안쪽이 약간 떠 있으면은 엉덩이 근육을 엉덩이 근육 쪽을 하는 거고 요렇게 할 때는 저는 허벅지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릎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벅지 위쪽 근육, 대퇴서두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재활을 하면서 이 근육을 쓸 거면 이, 이 근육을 키웠으니까. 앉을 때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으로 스쿼트 하듯이 하되 약간 좀 불편하지 않게 살짝 벌려서 앉는 살짝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저 것처럼 그냥 요 텀을 요렇게 살짝 벌려준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 1절 유지하고 허벅지 위쪽 근육에 약간 힘을 넣는다? 정말 약간 그렇게 앉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앉는 자세는 음참 저도 이것도 자세가 생각이 많이나는데어 병원에서 양반다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양반다리가 그렇게 무릎이 안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다리를 안하고 쪼그려 앉기도 안하고 그러니까 쪼그려 앉기랑 쪼그려 앉기랑 양반다리는 아예 하지 않으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무조건 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릎이 아프니까 뭐 무슨 자세를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리를 피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 끌어안고 앉는 거 있죠. 이렇게 다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살짝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다리를 구부리면 얘가 무릎이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벌린 상태로 이 다리를 끌어안고 있는 그릇하세로 약간 좀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웠어요. 최대한 누울 수 있으면 눕고 최대한 누울 수 있으면 눕고 양반다리랑 쪼그리 앉 절대 안 하고 다리를 쭉 피고 있어요. 뭐 고깃집이나 그런 데 가서도 뭐, 제가 사선으로 다리를 피고 있는 한이 허벅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허리는 이렇게 있고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겠죠.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근데 저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보통 다리를 못 피잖아요. 그니까 러허리를 이렇게 하되 다리를 약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다리를 일자로 피도록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정도인것 같네요 네, 뭐그 결과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는 수영이랑 사이클을 할 예정이고 일단 축구는 포기했어요 최근에 한 3일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축구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그 마라톤 영상 있죠 마라톤 영상이 1년이 됐거든요 작년 5월에 기븐 레이스를 했으니까 작년 5월에 기븐 레이스를 하고 그뒤로 축구화를 신은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축구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물론 제가 볼링을 쳤으면 쳤는데 참 이것도 볼링도 제가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는게 볼링도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는게 약간 좀 깝죽됐던 것 같아요 볼링도 약간 좀 함이 안됐던걸 무리해서 했다 그래서 사실 의선생님도 수영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영을 당장 가서 수강을 끊기보다는 저 주변에 구민센터가 있는데 그 구민센터에서는 레일 하나 주고 그 레일을 재활 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걷기를 할수 있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한 6월 한 3주차 쯤에 슈우무가 풀리면 가서 재활용 걷기를 좀 해보고 걷기를 해서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수영 가장 초급반을 끊어서 재활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진취가 나아졌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이 볼링 얘기를 왜 했냐 볼링이 축구보다는 그래도 운동 강도가 네배 정도 는 낮는 것 같아요. 아까 어, 그러니까 취미 취미 동호인 기준이에요. 취미 동호인의 약간 마이너 저처럼 그냥 즐기려고 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몸의 관절이 느끼는 피로도나 써야 되는 관절의 뭔가 중압감이나 뭔가 좀 힘든 것을 봤을 때 위험도 등 위험도 같은 걸 따지면 위험도까지 넣으면 볼링이 열배는 안전한 것 같고 축구는 무릎 다친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병원에서 그래요 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지 무조건 이거는 병원 허락이 제일 필요해요 제가 봤어요 축구는 운동의 끝판왕 미식축구 축구 이거는 잘못하면 몸개박살람니다이 이거. 진짜 조심하게 해야 돼요 축구 조심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풋살 진짜 미친듯이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풋살이었는데 지금 물론 정말 못하긴 하지만 진짜 무릎 다치고나서 보니까 제일 위험한 스포츠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돼요 이건 무조건 병원하고 맞고 하시고 진짜 운동이 하고싶다 그러면 걷기를 하십시오 천천히 걷기 이거는 최근에 그거 뭐냐 영상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물론 그분께도 댓글을 달거지만 아무래도 무릎통증은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골염증 2년 차이지만 축구를 못합니다. 물론 1년 차때 재활을 하긴 했지만 <웃음> 아, 이 재발을 했죠. 1년 차때 재발 축구를 해서 재발을 했어요. 1년 차때 마라톤과 축구를 해서 재활을 재발을 해서 다시 또 1년을 개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축구랑 마라톤을 하지 않고 작년에서 올, 그러니까 작년이 됐었어도 작년 6월에 그제서야 약간 좀 수영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영이 허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요거에는 축구를 하실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뭔도 <웃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까먹은 일년이 아깝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저도 이제 스물 후반에 들어오면서 몸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어... 그러좀 그러니까 이제 노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회복이 잘안 돼요 회복이 잘안 되는 거 알아가지고 특히 운동을 더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드름 하나도 지금 하나 났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여드름이 없어지고 딱지가 안 생기고 흉이 안 생겨지는데 여드름 하나도 지금 제대로 보면서 지우지 못하고 검버섯 같은 걸로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덥다고 최근에 김민나 아나운서가 그 얘기한 걸본적 있어요 건강한 건강한 건강하다고 깝죽대지 마시고 건강관리지 않으시라고 <웃음> 그 말, 그거랑 비슷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 무릎통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병원 쉬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무리하면 저처럼 1년 더 고생하는 거요 정도까지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독서실에 지금 거의 지금 살다시피 해가지고 뭐 11시간, 뭐 12시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생각나는 걸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뭐 그래도 댓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